예배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고, 어,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제 예배하면서 살 겁니다. 많은, 음, 교회 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어, 이렇게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또, 바르게 예배하고 있다, 라고 다, 그렇게 믿으니까, 어, 예배하고 있겠죠. 어, 그래서, 에덴 개혁 장로교회가 어,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어, 감사합니다. 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어, 하나님이 개혁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그리고 이 예배를 우리가 잘 배워서 이런 예배를 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게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이겠죠. 그래서 우리들 나름대로 어떤 자신의 교회의 어떤 비전과 목표를 두고 만들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예배 그리고 또 성경적 예배가 무엇인지 되찾아주신 예배 예, 이 예배를 우리가 같이 배워나가면서 예,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아왔던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또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들이 예, 바뀌어지기를 예, 소망합니다 먼저 어, 그 예배 모범이랄 때이 모범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낯설어요 이제 한국에는 이제 모범 택시가 있으니까 모범이라는 말 자체가 오늘날 잘안 쓰죠 어, 예. 모범이라는 말은 음, 아, 본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본입니다 예. 예배의 본 예. 그리고 예. 조금 더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표준이 되겠죠 어, 그런데 어, 이게 이것이 예, 우리는 어떠 어떠한 절차와 아, 이렇게 형식을 갖춰야 하는 어떤 질서적인 부, 부분보다는 아, 본이구나. 그렇다면 본이라면 아, 누군가 앞서 한그 예배를 따라가는 거죠. 어, 그래서 예배 모범은 내가 태도를 어떻게 고치고 내가 뭐, 뭐는 또 어떻게 하고 시간은 옷은 이런 나의 어떤 태도를 고치도록 하는 그 질서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한 본이죠 그 누군가 한그 예배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배의 원리예요 원리 예배는 이런 원리다 예배는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배는 이러한 그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사장. 여러분 뒤에 제가 자상하게도 이렇게 말씀을 프린트해 놓았어요. 요한복음 사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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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옵니다. 그, 그,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어, 장소가,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데 영과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입니다. 내 말이 그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영이시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그래서 너가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는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보세요 왜 그런가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영이라는 말은 예, 보이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영은 안 보여요. 그렇죠? 영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건가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이것은요. 보이시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데 인격적 실체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요. 인격적 실체세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니가 누구예요? 예,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죠. 그,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보낸대요? 성령을 보낸다고 하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보혜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냄을 받아온 성령. 성령을 성령 다른 말로 아들의 영 또는 진리의 영, 부활의 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죠. 영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다 영이세요 그런데 보이시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은 물질적인 피조세계 속에 있는 자들이 예배하잖아요 그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한 보여지고 나타나진 삼위 하나님 중에 보여지고 나타나신 이가 누구예요 아들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할 지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 보세요 어, 이제 한번 앞, 앞으로 돌아오셔서 여기 보시면 에, 말씀 밑에 뭐라고 적혀 있죠? 그리스도의 예배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예배석으로 부르사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예배랍니다. 자, 여러분 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사역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셨죠? 네, 창조사역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창조 사역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셨죠. 우리의 구원 사역은 어떠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하신 건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기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죠그그 계획을 아들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실행을 하시고 그리고 그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찾아준 그들을 다 아버지께로 어 인도하는 다 살려내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죠. 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것을 다 이루신 것이 구원처럼 창조와 같이 구원사역처럼 예배가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개념 자체를 어, 예배 보러 간다. 어, 어디 가세요? 교회에 주일날. 아, 예배 보러 갑니다. 어, 내가 예배를 보러 가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 개념이 우리 안에 어, 내 예배죠. 내 예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자로 성경이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가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된 신부가 결혼한 그래서 그것이 성전이 되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방식인데 이게 예배의 원리라고요 자 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3의 하나님은 다 모두다 하나님이시기에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다성 3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배 받으시는 분이에요 다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예배합니까 아들 하나님께는 예배 안 합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는 구약에 나타나신 아들 하나님을 말씀해요 빌립보스 3장 3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우리 다이 3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옳은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우리가 아버지께만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주예수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왜 아,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고 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당신의 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가 상달되는 것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령이 일을 하는 걸로 예배도 그런 겁니다 예배가 어,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예배하지만 그 아버지께 예배할 때그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삼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인데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그 예배로만이 아버지께 받으실 수 있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받아질 수 없어요 우리가 어, 그, 이,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면 예배를 잘한 것이고 기도 안 하고 진심을 다안 쏟아보면 예배를 안한 것이고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신비적으로 저 샤머니처럼 보이지 않는 그, 그 그냥 막연하게 어떤 이 허상을 붙잡고 신비적인 것을 향하여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배 대상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께 예배하시는 그 실체 안에 그 원리 안에 우리를 그 안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배 안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배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모범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모범을 배우면서 아, 예배는 이런 규칙을 갖고 이런 조직을 갖고 절차를 갖는 이런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 예배는 우리 안에서 이런 질서를 가지고 규칙을 갖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가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것은 없어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배 모범을 배움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예배 안에서 있어지는 규정이고 절차고 어, 그리고 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 웨스미스 총회에서 요 음, 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정치 모범이고요. 그다음에 예배 모범이고 그다음에 신앙고백서 대요리 소유리문답들 순서입니다. 사실 참 우리 안에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믿으면 뭐 어떻게 예배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성경의 진리를 믿고 있으니까, 네,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 어? 그렇지 않다. 그... 예배 모범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나는 서, 성경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서도 난 성경 믿는 바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이게 종교 어, 개혁이 그냥 신앙 고백을 통한 교리만 우리 안에 그 교리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아니라 바른 교회로서 어, 교회의 정치는 어떠해야 하며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잘 배워가 봅시다 좀이타 좀, 좀만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서론 먼저 우리 예배의 중요성을 한번 봐요 1. 뭐라고 되어 있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우리 그 밑에 그 합신 헌법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함께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 헌법에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교회라 한다. 어, 이렇게 그 합신교회 헌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가 없으면 교회는 성립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교회는 모여서 뭐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어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예 교회가 아닙니다 자두 번째 예배는 참교회의 표지이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다음 것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보편교회는 때로는 더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덜 보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보편 교회의 한 이론으로서의 개체 교회가 복음의 교리를 얼마나 더 또는 덜 순수하게 가르치고 받아들이고 규례를 집행했으며 공예배가 순결하게 진행되었냐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기도 한다. 여기 보시면요. 어, 규례를 집행했다라는 것이 이게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어, 자 여러분 교회의 표지 음, 벨직과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서 맨 처음에 다뤄졌던 그리고 개혁교회가 어, 붙잡고 있는 참된 교회의 표지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 우리 주보에 있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예 말씀의 올바른 선포 예, 사실 이 말씀의 올바른 선포가 다루어지는 것이 예, 교, 그 예배의 참교의 표지다라는 것에서 우리 어떤 걸 다루는 거냐면 교리를 다루는 거예요 바른 말씀 무엇이 정말 참된 말씀이냐 자두 번째 예, 두 번째 그 성례의 신실한 시행이죠 여러분 성례는 예, 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 초대교회부터 해서 계속 그 성례를 다른 게 아니라 예배는 성례로부터 시작을 해요. 예,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성찬이 별도가 아니라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가 점점 성찬이 점점 점점 해서 순서들이 나타나지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어, 권징의 정당한 집행이죠. 얘 예, 이게 정치예요. 정치. 예, 그 정말 회중 정치를 하는 곳에 권징이 있을 있기가 어려운 게 그런 이런 이유죠. 어, 너도 나도 어, 이렇게 설교권을 갖고 있고, 너도 나도 어, 다 교회의 리더십을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예, 이렇게 교회의 표지로서 정치와 교리와 그리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예배가 참된 교회의 표지이구나 그래서 예, 거짓교회와 참교회를 그 우리가 구분할 때이 표지, 이 교회의 이 표지를 성경대로 가르치고 있느냐 성경대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참교회와 거짓교회로 나누어지는 거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교리에 근거하여 합당한 그런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지 교회는 권징이 있는지 예배는 말씀 속에서 성찬이 세례가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가 참된 교회의 표지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요 예배란 단어 자체가 예도예자에다가 절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배를 나타내는 주요 단어들로 구약 히브리어, 히브리어 속에 나타나는 단어가 샤마입니다. 뜻은 굴복하다, 엎드리다, 머리를 숙이다의 뜻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합당한 예를 갖춰서 절하는 모습, 행위. 이제 예배죠. 그래서 예배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절, 욕기 1장 10절 이런 모습들이 다 뭐냐면요. 구약에서 제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예배는 구약에서는 다 일어서서 했어요. 다그 어떤 그 경배의 모습으로. 앉아서 있지 않고 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에, 그런 그, 에, 내 안에 그 최고의 경배를 올린다라는 그 행위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이게 구약에서의 모습이고,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15절에 나오는 그 아바드라는 단어 있죠. 이게 경작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봉사하다, 섬기다의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의 용어예요 어, 그래서 농사짓는 문제가 아니라 아바드라는 단어가 예배하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저것들을 예배하지 말아라 아바드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아, 정말로 그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 그 섬긴다라는 의미가 예배라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서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예배가. 한번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 헬라어 단어의 예배라는 것은 프로스쿠네인데요 거의 의미가 같죠. 무릎을 꿇다, 허리를 굽힌다, 입 맞추다.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리다라는 뜻으로 존경의 표시로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속에는 이렇게 마음이 담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최상의 존재에게 최상의 경의를 마음을 담아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 훨씬 더 우리 안에서 그 우리의 그 가장 높은 이에게 경배하고 경외할 때 우리가 어떠한 외면적인 태도만이 아니라 마음을 그곳에 담아서 보이는 모습이죠. 또 하나의 단어가 라트레이한인데요 구약의 그 아바드를 70인역에서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섬김다라는 뜻이에요. 준어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런 뜻이죠. 어, 예배의 정의를 볼게요 예배의 정의는 음,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 우리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지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10편 96편 8절 함께 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10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우리 구원자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이 예배의 대상의 모습으로 계시고 그리고 또 여기 거룩한 옷을 입고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의의 옷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어, 이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오늘 공부의 결론이에요. 그, 여러분 두 가지예요. 첫째로 일단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음. 어. 그어자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예배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배는 그리스도가 먼저 예배하시고 우리를 그 영광의 예배에 참여시키는 거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낯설죠? 예이그 동안 우리는 이런 예배에 대하여 굉장히 알지 못했고 등한시였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 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예배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예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한 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자 보세요. 1편 22편에 가보시면 물론 이 시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서 어, 아브라이든 뭐 모세든 다윗이든 이들을 통하여서 어, 이들이 에, 어, 하나의 모형이 돼서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그들 자체의 도덕성과 탁월성을 성경은 말하고, 말하는 게 없어요. 그들의 고난, 그들의 기쁨, 그들의 모든 기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고난의 이 시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시편에서 메시아 고난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그 절박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울부짖었지만 결국 이 울부짖음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의 그림자의 외침이었다고 그림자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대로 이 모습은 다만 다윗의 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녹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지금 다윗의 인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0편 22편을 보면서 아이 이, 이 생애를 오실 그리스도가 살아내시겠구나.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이 받으시는 고난 속에 지금 다윗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는... 단순 구조라 과거 현재 미래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원과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아, 종말이 창조를 합쓰고 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적인 거지만 그 미래 안에서 현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고난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보세요. 내 네, 하나님이여. 이이부르짖음이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으로 나타나요. 내 네, 하나님이여. 내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언제 예수님이 이러죠. 십자가상에서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그러시죠. 예.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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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이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다윗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어,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물론 지금 다윗이 하는 이 이거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었다라고 히브리서 시, 신약에 와서 그것을 증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0편, 20, 22편이 에, 바로 메시아를 에, 시고 메시아가 한 것으로 우리는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을 가보세요.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여 구원받는 교회죠 있는 자들이 다한 군원 아버지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세요. 12절. 이르시되 여기 니은이라고 써 있는 게 바로 10편 22편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설명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음 지금 내가가 누구예요?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이름을 주가 누구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어떻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답니다. 복음을 강설하시는 거죠 여러분 에, 목회자가 내가 나는 말씀 전하니까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예언도 아니고 대언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똑같이 쓰는 거예요 똑같이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제까지 보이는 것만 봤죠. 아,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뭐 어, 그, 보이는 것만 봤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저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받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교회 중에서 찬송한답니다 이게 언제 그래요? 예, 회중 가운데 예배 속에서 예수님이 찬송한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반응을 보이는 게 기도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찬양을 올리는 것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같이 찬송하고 그러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아니냐 예수 바뀌냐 예수 바깥에서 정성을 다하고 뭐 장을 지지고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온갖 뭐 그리고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할머니들 그천 원짜리 바닥에 다려 가지고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서 막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예수 안에서 벌어져야 된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신이. 성삼위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멀뚱멀뚱 하나님을 이게 예배당이 왔어요. 근데 와 있는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니까 오자마자 그냥 보이는 사람하고 얘기하잖아 우리는. 사람은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 그 억지로 뭔가를 짜내 가지고 그냥 그 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서 하, 막 이렇게 뭐 찬양도 막 이렇게 가사도 막뭐 스스로가 은혜를 막 받아내려고 애쓰고 아니요. 은혜는 내가 짜내서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 안으로 풍덩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 말씀 앞에서 선포받질 않는 거예요. 찔리면 왜 나를 표적해. <웃음> 찬송도 아, 여러분 예수님이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예배 인도자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집내 순서만 맡아서 할 뿐이지 예배를 주장하시고 주체하시고 이끄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령, 영, 진리, 성령 아들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주체자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예배로의 부르심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다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아들의 그리스도의 예배.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배 안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예배 안으로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가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맛보느냐 못 맛보느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배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자기가 보면서 들으면서 교리적으로 말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아 오늘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말씀이 맞아 떨어졌네 아 오늘은 내가 들으려는 말씀이 아니네 여러분 찬송도 가사가 완하단네 은혜 받았습니다 뭐가 대체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그래서 예배 순서 안에 예배로의 부름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부름이 부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가 주의 말씀에 대하여 선포받고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이 나올까요? 인간적 반응이 나오겠죠. 인간적 반응. 그동안 그동안 우리가 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예배 안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예배는요. 다 예배 당에는 불신자나 아직 거듭나지 못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올수 있어요 예배당에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안에 누구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배로 그리스도의 예배 안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부르심을 입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하늘, 하늘에 말씀 앞에서 자기가 깨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그 자존심과 나의 의가 박살 나는 것에 대하여 감격과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탐심과 세상의 정욕을 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예배로의 부름 안에 들어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 나는 이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안 되고 생명이 안 되죠. 당연하죠. 예배로의 그리스도의 예배 안으로 있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 예배를 맞이한다 할때 어떤 것을 기도하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세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가. 예배 앞서 뭘 내가 회개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 안으로 그리스도의 예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어떠함이 무엇인지 교만, 게으름, 나태 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지고 은혜를 호소하여 성령이 나를 불러 그 예수님의 예배 안으로 나를 넣었을 때 이때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고 맛보죠. 하늘의 예배를 정말로 덮이움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가 예배하는 그 예배 그리스도의 예배가 먼저이고 그리스도의 예배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시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죠 그 예배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다 같이요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결론이죠. 두 번째 다다 다 함께요.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반응 인격적 반응입니다. 보이시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바 그리스도께서 예배하시고 우리가 천상에 가서도 보이는 하나님, 볼수 있는 하나님, 만지며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그 아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진리와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 계시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고 즐거워하며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위로를 삼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하여 높인 것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신 것처럼 내 죄를 십자가에 파묻고 내가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라 어, 나는 주님이 가신 그 길처럼 나도 가겠습니다. 예배가 크게 벌어지는 그러니까 예배가 이 땅의 만족이 아니라 하늘의 만족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 속에서 공예배 속에서 우리가 함께한 예배 속에서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하여 파송을 받는 거죠 한 주간 빛을 바하고 전투하며 진리의 싸움을 싸우고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다음 부분 좀더 예배에 대한 목적부터 해서 예배에 대한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들을 원리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